자, 굴보쌈, 올해도 예, 굴보쌈 시즌이 시작했습니다 오우야, 돼지고기에다가 하, 김치 제가 전에 영상을 찍었던 어, 양철 지붕에서 예, 포장을 해온 겁니다 이렇게 예, 구성을 이렇게 해가지고 44,000원에 예, 구매를 했고요 와이프 먹을 것도 좀 따로 샀습니다 자, 저 먹을 거는 따로 사고, 요거는 따로 우리 와이프 먹을 거 예, 김치하고 지옥 따로 사왔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 뭐 혼자 안 먹습니다 이거 <목소리> <목소리> 많이 먹어요? <목소리> 자, 사 서라운 사님들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 아, 바야흐로 생굴의 시즌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야, 여기는 제가 전에 이제 촬영했던 적이 있어요 직접 매장에 가서 먹어본 적이 있었던 곳인데 어, 이번에도 좀 가서 먹고 싶었는데 집에 이제 육아도 좀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냥 포장만 해 와가지고 집에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진짜 좀 평소에 개인적으로도 좀 자주 다닐 니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는 곳이에요 아 진짜 맛있습니다 이 집은 네. 야, 돼지고기 이 김치 와 생골 어. <웃음> 나. 아니, 생고를 드실지 아는 분이라면, 이 조합은, 당연히 맛이 없, 을 수가 없는 조합이죠. 거기다 김치가 맵싹하니, 되게 깔끔하고 맛있어요, 이 김치가. 야 아, 저 죽여준다. 아. 어우 한자리 하지 안되겠다 아 시원하게 또한자리해 봅시다 사사 사라지는거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아, 오늘만큼은 좀 즐기면서 한번 먹어봅시다 아 아삭한 식감, 고기 짖는 짠득한 식감, 아. 그리고 굴에서 딱 터지는 풍미가 팍팍팍팍 입으로 퍼지면서, 어우, 또이 김치 맵싹한 그 양념이 딱 입안에 돌아주면서, 이건, 아, 예술이네, 예술 진짜. 한국,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제일 좋은 게 바로 이 김치, 아. 자, 오우 야, 굴. 아, 굴아, 반갑다. 올해 또 많이 만나자, 아. 여러분들 이 조합을 참으실 수 있겠어요? 아... 아또오뼈가 있는 돼지고기또 아. 아 지금 맛있다고 지금 굴을두 점씩 넣으면 안될 텐데 아. 오늘 김치는 조금 매콤하다. 아우 너무, 너무 내 스타일인데? 사사. 아, 어우 되게, 아, 소맥이 원래 이런 맛있는 맛이었지라는 게좀 느껴지네. 맨날 사라뜨리니까. 여기 는 굴보쌈 시키면 항상 이 전복을 줍니다 자 전복 음. 자 김치는 역시 찢어야 맛시죠 음. 어휴 음. 어 아 어, 여기 올해 사장님네 고추농사 고추가 살짝 좀 매콤하게 됐나봐요. 에 네, 고춧가루가 음 작년 대비 살짝 좀 얼클합니다. 에우 네. 가서 근데 항상 저는 굴보쌈이나 홍어삼합 같은 거 먹을 때 제일 먼저 달아진 게 홍어 아니면 이런 굴아 아, 굴을 좀더 사올 걸 아... 상당히 매우 아쉬운데요. 자면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올해 아직까지 굴이 음 올해는 그렇게 썩 풍년은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봤거든요. 어느 날도 좀더 차가워지고 해가지고 바다 환경도 좋아져가지고 빨리요 굴 풍년 돼가지고 이거 좀 양식하시는 분들도 좀 웃고, 사먹는 우리도 좀 웃고, 예. 그럴 수, 있,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굴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아, 진짜 간절하게 좀바래봅니다 아유, 사사. 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아우, 김치 칼칼하니, 진짜 좋다. 아우, 좀 땀나는 거 봐. 예. 자, 앞접시가 주저분해지고 있는 거는 진짜 맛있게 잘 먹고 있다는 겁니다. 아, 굴 조금만 아껴 먹자. 아, 진짜. 뭐, 돼지고기, 김치, 이것도 굉장히 또 훌륭한 음식이죠. 예. 아, 진짜, 이 굴이 하나씩 좀 없어질 때마다 좀 슬프다. 아, 굴 진짜 더 사올걸, 아. 배추도 한번 싸먹어봐야죠. 아우 사사 아우 자, 굴은 다 먹어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전복으로, 예. 야, 가격 차이가, 굴이랑 전복이 어마어마할 텐데, 지금, 아, 는 개인적으로 맛 자체는, 전복, 전복보단 굴인 것 같아요, 아. 아, 지금 돼지고기도좀 포장해온 지좀 됐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살짝 지금, 예, 좀, 좀 굳어가네, 수육. 포장해오고 이제 아들 씻기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조금 살짝 좀 되긴 했거든요 아 그래도 뭐술 한잔 하면서 먹을 수 있다는게 어딥니까 <웃음> 아이 자자 그어맥 한잔 슝 아유 사자 아우 아, 오늘 또 한번 진짜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하.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야흐로 굴의 시즌이 좀 시작을 했습니다 찬바람이 좀 불기 시작하면 또 가장 또 에, 우리 매니아 분들한테 사랑을 받는 이굴 여러분들 혹시 이제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들 또 댁에서 굴보쌈 한번 만들어 드셔보시거나 아니면 뭐 배달해서 한번 시켜드셔보시는 거아 진짜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자, 사랑하는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바이바이.